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스톱모드입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무려 127명의 구독자분들이 와주셔서 저희 스톱모드를 풍성하게 꾸며갈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쭉 보다보면 스톱모드 소개편 그리고 로고 만들기 그리고 네이버 다음 구글 사이트 등록하기 또는 무료 홈페이지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상들이 가장 좋았을까요 이런 영상들을 어떤 것들을 좋아했었는지 열심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분석하는 결과보다는 여기 있는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그걸 이해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영상들을 쭉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본 영상은 200회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가장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본 결과 모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보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네이버 사이트 등록하는 방법 구글 사이트 등록하는 방법 다음 사이트 등록하는 방법처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등록하시는 방법 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 이런 꿀팁들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더 포괄적으로 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의 분포에 대해서는 매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톱모드에 오셔서 여기 있는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만 쭉 보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궁금하신 점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사이트를 등록하시거나 아니면은 등등등 다양한 궁금증을 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는 그거의 방향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더 좋게 좀더 좋은 사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컨텐츠들 저희 채널에서 너무 벗어나지만 않는 주제라면 얼마든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디자인, 개발, 뭐퍼블리싱 등등 여러분 모두 다 배우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맞춰서 프로페셔널이 되진 않겠지만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요 근래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워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무에도 적용을 하고 크롤링이란 기술을 통해서 저의 밸류를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제가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톱모드에 와주셔서 조금 더 좋은 자료 조금 더 쉬운 자료 나에게 맞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설명을 잘한다고 그렇게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맞춰서 편하게 설명해 드리고 같이 찾아보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스톱모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씩 눌러만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희 쪽에서 제작하는 양질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와우. 이 영상을 봐주시고 지금까지 봐주신 영상들 이 시간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잘 다 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다들 힘내시고 여러분 모두 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같이 이겨내고 좀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당겨주는 스톤 모드가 될수 있도록 저는 늘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톤모드였습니다. 하단에 댓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도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